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 이거는 또 올리면 안돼 랄라랄라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제가 머리를 이틀에 한 번씩 감는데 머리 감은 날은 제가 머리가 잘 살아요 이제 이틀째 되는 날 이렇게 머리가 다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이렇게 여기 축 내려앉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머리 드라이를 이틀째 되는 날도 앞에만 다시 하고 이제 출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뭐 핫하다는 이제 뽕빨 크림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제가 여러 번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정말 살아있더라고요.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늘려진 부분에다 이걸 뿌려서 제가 이렇게 살리니까 이 살더라고요. 그래서 저녁까지 오, 괜찮게 있더라고요. 제가 머리에 관한한 좋은 뭐 정보 있으면 제가 이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약속해서 제가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<웃음> 한번 봐주세요. 먼저 드라이를 하고 제가 이제 먼저 분무기로 머리를 물을 살짝 뿌려서 제가 이제 머리를 제가 요거를 요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제가 이제 머리 세우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걸 좀 뿌리에다가 이렇게 좀 발라요 저는 앞에 떡지는 건 싫어서 앞에는 잘안 하고요 제가 손은 살짝 끈적거리니까 제가 닦고 올게요 제가 지금 손을 닦고 와서 제가 이제 더 살리시고 싶으면 이렇게 약한 약한 드라이로 이제 찬바람만 살짝 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옆에만 어떻게 뒤에도 머리가 좀 푸르게 살았나요 전혀 이렇게 딱딱하거나 그러 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스프레이로 고정한 것 같지 않고 그래도 머리 이제 비오는 날뭐 이런 때푹 쳐질 때 요거 살짝 뿌리 부분에다가 막 이렇게 바르고 손으로 좀 이렇게 만져주면은 머리가 이렇게 좀 동그랗게 좀 이렇게 살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인터넷에도 막 구입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저희 딸이 사온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었습니다. 먹돌이 엄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